북쪽은 마른 뼈이고 남한은 썩은 감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이용하는 거다 한국교회회계기도의 문제점 두 번째 순서로 우리의 죄 인식에 대한 문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몰랐다 또는 외면했다 또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분열을 하거나 도덕성의 문제 또는 만몬을 사랑했다는 문제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라 문제 등등을 한국교회가 회개해왔는데요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40여 년 전에 한민족을 마음에 품고 한반도에 오셔서 20대부터 평생을 지금까지도 한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헌신하시는 한국 명 어대원 목사님으로 더 많이 유명하신 미국인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1979년 2월 24일에 북쪽은 마른 뼈이고 남한은 썩은 감이다 라는 한반도 환상을 나누셨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단순히 열매 눈에 보이는 썩은 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뿌리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 뿌리라고 하면 그 나무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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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일까 무화과나무이고 포도나무인데 한국교회 분열 그리고 도덕성 문제 만몬을 추구하는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썩은 감몇 개의 문제일까 만몬을 사랑하는 문제 만몬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 4절에서 기록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미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단순히 썩은 감몇개는 썩은 열매 몇 개에는 벌레와 또는 새들에 의해서 생긴 것 뿐이지 나무 자체는 좋은 나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면서 효과적인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방법은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립해서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들 모두가 자신들이 소유 모든 것 예배당 그리고 그 토지 또 기타 다른 곳에 구입한 부동산들 그리고 다른 기타 모든 재산들을 한국 사회에 무조건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사회 환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저는 그러면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목소리>